안녕하세요 아펠이에요 아, 두번째 목도리는 가터무늬를 넣은 목도리 준비해봤어요 미니 목도리인데 하나는 시크릿올로 뜬거고요 하나는 발렌타인올로 뜬거예요 어, 시크릿올은 5에서 6mm정도 바늘을 사용하라고 되어있고요 어, 발렌타인데이올은 6에서 7mm정도의 바늘을 사용하라고 되어있어요 이렇게 두개의 실을 이용해서 떠봤는데 어, 개인적으로는 시크릿올이 어, 예쁘네요. <웃음> 아, 좀 얇은 실이 더 예쁜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요것도, 어, 이거 보시더니 너무 예쁘다고 또 지인분이 이래가지고 이 영상 찍고 바로 사진 찍고 바로 드리기로 했습니다. 얇은 실은 13코를 잡아주었고요요 굵은 실은 9코를 잡아주었어요. 꼬자키부터 시작할게요. 실 끝에서 한 뼘, 두 뼘, 햇볕 실을 반으로 접어주었어요 고리 안으로 엄지와 검지를 넣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저는 5줄반을 사용했어요 손가락 사이에 바늘 넣고 살짝 들어 올려주세요 그런 다음 그대로 내려줍니다 엄지실과 실사이 통과 검지실과 실사이 통과해서 다시 엄지실과 실사이 통과 이렇게 하면 첫 코에 두 코가 생기게 돼요 바늘도 내립니다 엄지실과실 사이 통과 검지실과실 사이 통과해서 다시 엄지실과실 사이 통과 처음에는 두 코가 만들어지지만 이 다음부터는 한 코씩 만들어져요 바늘 다시 내립니다 엄지실과실 사이 통과 검지실과실 사이 통과해서 다시 엄지실과실 사이 통과 다시 한번 해볼게요 바늘 그대로 내려서 엄지통과 검지통과 후 다시 엄지통과 총 13코를 잡아줍니다 작게 다 이제 열세코다 해준 다음에 여기 한코 고무뜨기를 떠줘야 돼요. 여섯 단을 떠주거든요. 여섯 단을 떠줄 건데 이 꼬리 실이 기준이 될 거예요. 그래서 꼬리 실이 오른쪽에 위치했으면 겉뜨기 안뜨기 겉뜨기 안뜨기 겉뜨기 안뜨기 겉뜨기 안뜨기 겉뜨기 겉뜨기로 시작해서 겉뜨기로 끝이 나고요. 꼬리 실이 왼쪽에 위치했을 때면 안뜨기 겉뜨기 안뜨기 겉뜨기 안뜨기 겉뜨기 안뜨기 겉뜨기 안뜨기. 이렇게 해서 안뜨기로 시작해서 안뜨기로 끝이 납니다. 말로 설명하면 어려운데 어,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뿌리실이 오른쪽에 위치해 있네요. 겉뜨기로 시작해서 겉뜨기로 끝이 나는 단입니다. 겉뜨기는 바늘이 내몸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요. 이렇게 이렇게 바늘을 찔러서 겉뜨기 한 코를 떠줍니다 저는 실 이렇게 잡아줬어요 겉뜨기 한 코를 떠주고 실을 좀 팽팽하게 잡아주세요 늘어지면 접선이 예쁘게 나오지 않아요 그런 다음에 안뜨기는 바깥에 있는 실을 안으로 가져옵니다 바늘 안으로 가져왔어요 그런 다음 바늘을 돌려서 바늘이 바깥에서 안으로 이렇게 들어와요 안뜨기예요 한 코를 또 떠줍니다 겉뜨기 또 떠줘야 되겠죠? 안뜨기 겉뜨기 반복해야 되니까 안에 있는 실 바깥에 놓습니다 실은 내몸 안에서 바깥으로 이렇게 나가요 겉뜨기예요 돌려서 떠주고 안에 바깥에 있는 실 안으로 가져 들어옵니다 안뜨기 떠야 하니까 안으로 가져왔어요 안쪽으로 찔러서 한 코를 떠주고 안쪽에 있는 실 바깥으로 놓습니다 겉뜨기를 또한코 떠줄게요 겉뜨기 한코 떠주고 바깥에 있는 실 안으로 가져와서 안뜨기 떠주고 안뜨기와 겉뜨기 어렵지 않죠? 이렇게 바늘이 바깥으로 나가면 겉뜨기 바깥에 있는 실 안으로 가져와서 안뜨기 할땐내몸 안쪽으로 이렇게 바늘이 들어오죠 실 돌려서 하나 떠주고 실 바깥에 놓주고 놔주고 겉뜨기 하나 안으로 가져와서 안뜨기 하나 바깥으로 놓고 겉뜨기 하나 안으로 가져와서 안뜨기 하나 바깥으로 놓고. 겉뜨기 하나 떠야 할 방향에 꼬리실이 오른쪽에 있었어요. 오른쪽에 있으면 겉뜨기로 시작해서 겉뜨기로 끝이 나요. 바늘 돌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꼬리실이 왼쪽에 위치했네요 그쵸? 왼쪽에 위치해 있을 때는 안뜨기로 시작해서 안뜨기로 끝이 나요. 안뜨기, 겉뜨기, 안뜨기, 겉뜨기 반복해서 뜨다가 안뜨기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첫 단에 첫코는 떠주었지만 두 번째 단부터는 떠주지 않고 빼뜨기 해줄 거예요. 떠야 할 방향으로 빼뜨기를 해줄 겁니다. 빼뜨기를 해줘야 되는 이유는 이렇게 해야 옆선이 예쁘게 나와요. 그렇지 않으면 옆선이 너무 촘촘하게 나와요. 이렇게 안 나오고 이거의 두배 정도로 촘촘촘촘하게 나와서 별로 예쁘지 않아요. 그래서 첫코를 빼뜨기를 해주는 거예요. 빼뜨기 해보겠습니다. 안뜨기부터 빼뜨기 해야 되니까 안뜨기 방향으로 빼줘야 되겠네요. 바깥에서 안으로. 이때 실은 내몸 앞에 있습니다. 지금 뜨지 않고 빼주세요. 실이 좀 늘어져 있죠? 이거 팽팽하게 잡아 당겨 줍니다. 그래 옆선이 예쁘게 나와요. 어, 옆선이 좀 늘어졌어요. 실이 막 울퉁불퉁해요. 이러신 분들은 이거 실첫코안 잡아 당겨 주셔서 그래요. 팽팽하게 잡아 당겨주세요. 팽팽하게 잡아당겨서 바로 겉뜨기를 해야되니까 실을 넘겨줍니다 밖으로 그런 다음 겉뜨기 하나 밖에 있는 실 다시 안으로 가져왔어요 안뜨기 하나 안에 있는 실 밖에 놓고 안뜨기 하나 겉뜨기 하나 뜨시다가 어 저는 13코를 시작했는데 갑자기 14코가 됐어요. 이러신 분들은 이거 잘 안해줘서 그래요. 실을 안으로 놓고 밖으로 놓고 이거를 잘 해주셔야 돼요. 이걸 안 해주시고 뜨시게 되면 코수가 당연히 늘어나요. 그렇게 되면 풀어서 다시 떠야 되겠죠. 그러니까 실 밖으로 놓고 안으로 놓고 이거 잘 해주세요. 밖으로 놓고 겉뜨기 하나. 안뜨기 하나. 꼬리실이 왼쪽에 위치해 있을 때 안뜨기로 시작해서 안뜨기로 끝이 났어요. 바늘 다시 돌릴게요. 이번에는 꼬리실이 오른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오른쪽에 위치해 있을 때는 어떻게 하기로 했죠? 어떻게? 예 맞아요. 겉뜨기로 시작해서 겉뜨기로 끝이 납니다. 겉뜨기 안뜨기 반복해 볼게요. 헌데 첫 단에 첫금만 떠주고 두 번째 단부터는 어떻게 해주기로 했죠? 맞아요. 떠야 될 방향으로 빼뜨기 해주기로 했어요. 겉뜨기 먼저 떠야 되니까 겉뜨기 방향으로 뜨지 않고 빼줍니다 늘어진 실은 팽팽하게 잡아당겨주시고요 안뜨기로 떠야 되니까 실 안에다 놔줬어요 그런 다음 안뜨기 하나 실 바깥에 놓고 이거 봐요 어, 실바깥에서안 넣었어요 이렇게 하면 한번 떠볼게요 이게 이제 한 꼬가 더 생겨요 이렇게 그래서 <웃음> 반드시 실잘 바꿔주셔야 해요. 저같이 실수하지 마세요. 겉뜨기 하나. 안으로 가져와서. 안뜨기 하나. 근데 막 이렇게 또 뜨지자보면 어 내가 지금 이렇게 뜨다가 어 이게 여기서 또 놓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겉뜨기 안뜨기 겉뜨기 안뜨기 겉뜨기 안뜨기 겉뜨기, 겉뜨기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코가 이렇게 걸렸죠. 얘는 머리 땋는 모양이죠. 요 다음 코가 얘는 걸린 코고 얘는 머리 땋는 모양이죠. 요렇게 걸린 코였을 때는 안뜨기예요. 안뜨기로 떠야 되는 어, 코, 코고 바깥으로 놔주면 이제 여기 머리 땋는 모양이죠. 다음에 우리가 떠야 될게 이건 겉뜨기예요. 겉뜨기로. 다시 보면 이렇게 걸렸네요. 그쵸? 이렇게, 여기만 보면 라면 무늬예요. 요럴 때는 안뜨기. 밖으로 놓고 이렇게 머리 닿는 모양이면 겉뜨기. 이렇게 보시는 방법도 있다는 걸좀 그냥 알려드리고 싶어서. 왜냐면, 어, 겉뜨기 한 뜨기, 겉뜨기 한 뜨기 하면 코수가 많으면 이게 헷갈리거든요.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는 거. 한단이또 끝났어요. 다시 바늘 돌려줄게요. 저 이번 단까지만 떠볼 거예요. 총 6단 떠야 되는데, 요번 단, 뜨고 나머지 두 단은 여러분들이 한번 떠보는 거예요. 꼬리실이 왼쪽에 위치했습니다. 안 뜨기 시작해서 안 뜨기로 끝이 나는 단이에요. 바늘은 밖에서 안으로. 옆선 예쁘게 해야 되니까 팽팽할 첫코를 잡아 당긴 다음에 바늘 밖으로 뺀 실을 밖으로 빼줍니다. 그런 다음 겉뜨기 하나. 아들 놓고 안 뜨기 하나. 바깥에 놓고, 겉뜨기 하나 안뜨기 하나 겉뜨기와 안뜨기를 반복 반복 아, 가을이라 그런지 귀뚜라미 소리가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저희 주변에 숲이 많아서 귀뚜라미가 맨날 밤마다 울어요 저렇게 이렇게 떠줬어요 이제 어, 몇 단이나 떴는지 살펴볼거예요 이렇게 앞으로 가져와서 여기 보시면 머리 떴는 모양 여기 하나 이렇게 보이죠 이게 이렇게 첫 단이에요 그럼 위로 하면 세로로 이렇게 쭉 올라가면 몇 단이나 떴는지 알수 있겠죠 한단 두단 습단 늑단 늑단 떴어요 총 여섯단 떠줘야 되는데 오 늑단이나 떴어요 이제 두단 만 떠주면 돼요 두단 만 떠주면 되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그냥 해볼 거예요 어 영상 안 찍고 그냥 해볼 건데 잊지 않으셨죠 꼬리실이 오른쪽에 위치했으면 겉뜨기 시작해서 겉뜨기로 끝이 납니다. 떠야 할방향에 꼬리실이 왼쪽에 위치해 있으면 안뜨기로 시작해서 안뜨기로 끝이 나요. 첫 코는 첫 단만 첫 코를 뜨고 나머지는 다 빼뜨기 해주는 겁니다. 빼뜨기 해주고 안뜨기 뜰 때는 실을 안으로 가져와야 되고 겉뜨기 뜰 때는 실을 바깥으로 놔야 돼요. 이점잘 생각하셔서 두단다 뜨고 만나요. 겉뜨기 해서 한코 고무뜨기를 여섯 단 떠줘. 세워볼게 여섯 단 맞는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단이에요. 이제 가터무늬 떠야 돼요. 라면무늬 앞뒤가 똑같아요. 앞뒤가 똑같은 라면 라면 꼬불꼬불 라면무늬를 떠줄 건데요. 가터뜨기 가터무늬라고 하거든요. 가터뜨기라고 하는데 요걸 떠줄 건데 옆선을 맞춰야 돼요. 옆선을 이렇게 위로 머리 닿는모양을로 같이 맞추기 위해서 갓터뜨기의 첫 단의 첫 코만 겉뜨기로 빼줄거예요이 다음 단부터는 첫 코는 무조건 안뜨기로 빼줄거예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첫코 겉뜨기 방향으로 빼뜨기 해줍니다. 그런 다음 두번째 코 겉뜨기로 그냥 계속 떠주면 돼요. 팽팽하게 잡아당겨서 남겨주기첫 코를 좀 빡빡하게 놔줘야 되기 때문에 두번째 코틀때첫 코를 지금 빡빡빡 빡하게 잡아 떠준 거예요 이단부터 느슨하게 뜰 거예요 겉뜨기로 계속 떠주기 겉뜨기만 계속 뜨면 이렇게 꼬불꼬불 양면 어, 가터무늬가 나와요 이 가터뜨기가 초보분들 뜨시기에는 또 가장 음, 좀 만만한 뜨개 기법이 아닌가 싶어요 이걸 좀 많이 연습을 하시면 뜨개질을 정말 잘 뜨실 수 있어요 뜨개 하실 때 실의 장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실을 놓는 힘이 이렇게 한단다 떴어요 바늘 돌릴게요 바늘 돌려줄 건데 저희 같은 무늬 뜨기 같은 무늬 여기 하나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죠 이 다음 단 떠줘야 돼이 다음 단부터는 어떻게 해주기로 했어요 같은 무늬뜰때 아톰 무늬 뜰때첫 단만 초코를 겉뜨기로 빼주고 다음부터는 안 뜨기로 무조건 빼주기로 했어요. 안 뜨기로. 밖에서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대로 빼주세요. 이렇게 해야 무늬가 맞춰져요. 또 겉뜨기로 쭉 바늘 실 뒤로 넘겨주고 쭉 떠주기. 첫코안 뜨게 한 다음에 실 밖으로 넘겨준 후 겉뜨기 뜨는 거 잊지 마세요 여기서 또실안 넘겨주면 한 코가 더 생기게 돼요 꼭실꼭 꼭 넘겨주세요 설명을 안 드린 것같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떠줍니다 바늘 돌릴게요 옆선 맞춰야 되니까 안뜨기 방향으로 빼뜨기 하고 실좀 팽팽하게 잡아당긴 다음에 밖으로 빼줍니다 그런 다음 겉뜨기 이렇게 떠줍니다 이번에는 그냥 패스 하실 분들은 패스 하세요. 좀 가터뜨기를 좀 쉽게 뜨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어, 이것좀 연습이 필요한 건데 저는 목도리 뜰때첫 음, 코는 안뜨기 방향으로 빼주고 밖으로 넘겨야 되죠 실. 계속 이런 식으로 떴죠 저희. 좀 전에도 그렇고. 계속 이런 식으로 뜨는데 영상은 이렇게 찍는데 저는 사실 이렇게 뜨지 않아요. 이렇게 뜨지 않고 이렇게 잡아줍니다. 손 펼쳐주세요. 실을 새끼손가락에 걸어주었어요. 이렇게. 그런 다음, 겉뜨기 떠야 되죠? 겉뜨기 쭉 떠는데, 이게 지금 실이에요. 바늘을, 오른쪽 바늘을, 왼쪽 실에, 넣고 실 사이에 넣고 실을 걸어서 나옵니다 다시 실 걸어서 나오고 어떻게 보면 코반이랑 좀 비슷해요 그죠? 저는 음, 한국어 고모뜨기도 그렇고 전형 고무무늬 뜨기도 그렇고, 다 이런 방법으로 떠요. 이게 동선이 굉장히 짧죠. 실을 감는 동작 하나가 없어요. 그래서, 한세배 정도는 빨리 뜨는 것 같아요. 아, 이제 라면 무늬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 아, 요 무늬가 너무 예쁘다고 막 주변에서 그러셔가지고. 사실 떠놓은지는 오래됐는데. <웃음> 이제야 세상에 빛을 보게 됐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첫 코는 안뜨기로 빼뜨기 해주고, 제 팽팽에 잡아 당겨서 뒤로 넘겨 줍니다. 그런 다음에 손가락에 걸어 줘요. 그냥 패스 하실 분들은 패스하세요. 이렇게 뜨는 방법도 있다 그냥 알려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저 이렇게 뜨고 있으니까 옆에서 되게 신기하게 보시더라고요. 헉, 아니 어떻게 뜨기로 그렇게 뜨냐고. 근데 저도 이거 러시아 분한테 배운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뜨다 보니까 오, 이게 너무 편해가지고, 이렇게 실 걸어서 뜨는 거 있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뜨는 거를 잘안 뜨게 돼요. 그리고 얘도 연습을 진짜 많이 하면은 모양이 정말 예쁘, 저기 일정하게 나와요. 이렇게. 저다 이제 그렇게 뜬 거거든요? 그리고 뜨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지겠죠? 저런 목도리 하나 뜨면, 음, 좀 두꺼운 실로 뜨면 2시간이면 뜨고요. 얇은 실은 3시간이면 뜨는 것 같아요. 밖에서 안으로. 그런 다음에 밖으로 실 보낸 다음에, 겉 뜨기. 겉뜨기로 쭉 떠주기. 음. 어떻게 좀 빨리 뜨나 한번 볼까요? 이게 시, 실력을 다 내기가 좀 손을 뻗고서 뜨는 거라 좀 어렵긴 한데. 이렇게 뜨죠 저는 근데 끝 코는 첫 코하고 끝 코는 꼭 아까같은 방법으로 떠줘요 뜨개질을 하다보면 꼭 한번씩은 뜰 때가 있어요 저는 이목돌이 뜨다가는 틀리진 않았는데 어, 처음 초보였을 때는 이 가터무늬 뜨다가도 굉장히 많이 틀린 것 같아요 코가 빠질 때도 있고요 음 모양이... 암튼 <웃음> 그래요. 그래서 근데 또 이만큼 떴는데 어 그러니까 풀... 고칠줄로 모르니까 다 풀어야 됐을 때 정말 안타깝고 아쉽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상 찍을 때마다 코를 수정하는 방법을 아 넣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코 수정할 때는 반을 빼줍니다. 반을 빼주고요. 틀린 부분만큼 다 몽땅 풀어줘야 돼요. 저는 뭐 요정도 틀렸다고 하고 여기 끝에 있죠? 요 끝에 한코 남기고 다 풀어주었어요. 지금 실이 뒤로 가 있죠? 요 아이 앞으로 가져옵니다. 저희 옆선 뜰때 기억나시죠? 안뜨기를 뜨고 실 넘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앞으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정렬을 맞추기 위해서 음, 이렇게 해서 바늘이 이렇게 밑에서 위로 들어올 거예요 밑에서 위로 이렇게 이렇게 들어오고요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뒤에서 앞으로 뒤에서 앞으로 이 아이도 뒤에서 앞으로 뒤에서 앞으로, 뒤에서 앞으로. 코 고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죠? 알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다 주워준 후에 끄코 끓고 있죠? 끄코는 그냥 생긴대로 집어넣으면 돼요. 뒤에서 앞코뭐 이런 것도 없 그냥 생긴대로 이렇게 집어넣어주기. 다 주었어요. 주었어요. 터무늬는총 하단에 한코 고무뜨기 빼고 가터무늬만 110cm 떠, 떠줘야 돼요. 이렇게 110cm 다 떠줬더니 실이 제법 많이 남았어요. 이만큼씩이나 남았어요. 티매트라든지 커퍼 써 하나 정도 뜰 하나? 두 개는 뜰수 있으려나? 그 정도 양이 남어요 기분 되게 좋아요. <웃음> 아무튼, 음. 이렇게. 이렇게 하고. 코를 고쳤으면 이제 다 떴으니까. 한코 고무뜨기로 해야 되겠죠 또. 한코 고무뜨기로 해야 되는데 끝에 한코 고무뜨기 이렇게 여기도 하고 여기도 이렇게 마무리해줘야 되잖아요. 한코 고무뜨기 할 건데 한코 고무뜨릴 때 음. 마킹할 거 있으면 좋은데 잠깐만요 이거 옷 사면 들어있는 옷핀인데 이것도 되고 뭐 실을 약간 뭐 여기다 이렇게 묶어 두셔도 되고요 저는 이걸로 할게요 이거 오른쪽에 놓을게요 아이고 오른 쪽에 놓고 살살살 살오쪽쪽에주주고 이제부터 오핀이 오른쪽에 위치해 있을 때, 안뜨기로 시작해서 안뜨기로 끝이 날 거예요. 안뜨기 먼저 하는 이유는요, 안뜨기, 겉뜨기 반복하잖아요, 한꺼구멍뜨기. 안뜨기부터 하는 이유는, 옆선을 맞춰주기 위해서 그렇거든요? 겉뜨기부터 하시면 안 되고, 안뜨기부터 합니다. 두 단만 떠볼게요. 바늘, 밖에서 안으로 들어옵니다. 안뜨기로 빼뜨기 해주고, 실, 밖으로 내보내둔 다음, 겉뜨기 하나 실 안으로 가져와서 안 뜨기 하나 밖에 놓고 겉뜨기 안으로 가져와서 안 뜨기 조금 빨리 떠도 상관없죠? 앞에서 아마 이 정도 뜨셨으면 굉장히 속달이 되셨을 거예요. 목도리는 한 한두 개만 떠보면 음 어느 정도는 어 자신감이 붙는다고 해야 되나? 더라요 겉뜨기. 제일 안으로 가져와서 안뜨기. 안뜨기로. 안뜨기로 시작해서 안뜨기로 끝났어요. 바늘 돌려줄게요. 바늘 돌려주고. 5핀이 내가 바라봤을 때 왼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겉뜨기로 시작해서 겉뜨기로 끝이 나는 단이에요. 겉뜨기, 안뜨기 반복해 주다가 겉뜨기로 시작해서 겉뜨기로 끝이 납니다 첫 코는 겉뜨기 방향으로 빼뜨기 해주고 실을 좀 팽팽하게 잡아당겨서 앞으로 가져와서 안뜨기 하나 해줍니다 밖으로 놓고 겉뜨기 하나 그래서 처음 찍을 때는 굉장히 어색했거든요 저도 <웃음> 막 글자 그냥 있는것 같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도 이게 몇번 찍다보니까 적응이 되네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찍으면 앞에 여러분이 이, 저 구독자분들이 이, 있다고 생각하고 하고 있어요 근데 저 어쩜 이렇게 발음이 안 좋을까요? 정말 발음 안 좋은 것 같아요 저 처음 알았어요 이렇게 제가 발음 안 좋은지 두단 떴어요 여기 지금 보이시죠? 한단두단한단두단 머리 땋는 모양 하나, 둘. 한 단, 두 단. 두단 떴어요. 여섯 단을 다 떠주었어요. 여섯 단이 맞나 확인해볼게요. 이때 5핀이 오른쪽에 위치했을 때 여섯 단 확인하는 게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기에 편하실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단다떠줬니다 코 마무리 해줄게요. 첫코 겉뜨기로 떠주고 두 번째 코도 겉뜨기로 떠줍니다. 첫 번째 코, 두 번째 코라고 이미 지정할게요. 첫 번째 코, 두 번째 코첫 번째 코를 들어 올려 두 번째 코에 엎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두 번째 코가 살아남은 거예요. 다시 한 코를 떠줍니다. 이번에도 첫 번째 코, 두 번째 코라고 이미 지정해줄게요. 첫 번째 코, 두 번째 코. 첫 번째 코를 들어올려서두 번째 코에 엎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모두 코를 엎어서 코 마금을 해줄 거예요.